제목과 부제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왼쪽 상단 위에서 아래쪽으로 크게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제목과 부제목이 전체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약간이라도 빠지면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가 포함되도록 크게 드래그 해주시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삽입.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을 클릭해 주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 주시고 나서 저희들이 하나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두리를 보시면 점선이 나오죠. 점선이 나오면 저희들이 글자 크기를 키워도 글자가 커지지를 않죠. 점선의 뜻이 뭐냐면 현재 커서가 있는 위치 또는 블럭을 씌운 영역 여기에만 글자의 크기를 변경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블럭을 유형만 씌우고 글자 크기를 키우면 유형만 커집니다. 아까는 글자가 안 커졌었죠. 아까는 왜안 커졌죠? 아까는 커서가 깜빡이고 있으니까 선택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서만 글자 크기를 키우는데 커서가 영역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글자가 안 커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못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가장 많은 실수가 뭐냐면 왼쪽부터 드래그를 해서 전체를 블럭 씌워서 글자를 키웁니다. 근데 시험 칠때 보면 항상 블럭을 씌우다고 하시면서 도형이 옆으로 이동하고 혹은 도형의 크기가 줄어들고 이런 실수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편하시냐면 테두리선에 갖다 대면 흰색 화살표에 까만색 십자가가 됩니다. 클릭해 주시면 점선이었던 테두리선이 실선이 됩니다. 이젠 글자 크기를 키워주시면 전체가 한꺼번에 커집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를 키우시든 색깔을 바꾸시든 항상 테두리를 눌러서 하시면 빠르고 편합니다. 그리고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글꼴을 뭐를 해야 되나요? 글자 크기를 얼마를 줘야 하나요 사무자동화는 비슷하게 보이는 대로 입력하면 되지 글꼴 글자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제 마음대로 해도 되네요 그래 가지고 궁서체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글꼴이랑 문제에 있는 글꼴이랑 누가 봐도 다르죠 이러면 감점을 당합니다 근데 제가 굴림을 줬습니다. 뭐 딱히 크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감점 안당합니다. 그리고 맑은 고딕으로 한번 해볼까요?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특별히 크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감점 안당합니다. 그래서 채장관이 보기에 눈에 띄게 다르지 않네. 그러면 감점을 안당하니까 너무 글꼴이나 글자 크기에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맑은 고딕, 굴림, 바탕, 궁서 이런 글꼴로 사용해 주시면 거의 됩니다 좀 중앙을 보면서 작업하고 싶다 하실 때는 상단에 보시면 보기 라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안내선을 클릭하시면 중심선이 나옵니다 이 안내선은 드래그해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선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 입력하시고 자잘한 수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정보통신의 유형 글자가 뭐 큰지 작은지 감이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계속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 결국 다시 커다란 사각형을 그리고 나서 또 변경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참았다가 크기나 위치를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삽입을 누르겠습니다. 도형 직사각형을 선택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식을 누르시고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을 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눌러서 두께가 비슷해 보이도록 선택해 주겠습니다. 두께도 눈대중으로 비슷한 두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사각형을 그려야 되죠. 삽입 도형, 직사각형 선택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테두리 선을 바꿔야 되는데 조금 귀찮죠? 그러면 은 기존에 있던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 홈을 누르시고 서식 복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파란색 사각형을 클릭하면 테두리 선이 한 번에 바뀝니다. 이제는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 1 35% 더 어둡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지에는 40% 정도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는 25%, 35% 50%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슷한 게 35%이기 때문에 35%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글자 색은 검정 이제 보시면 텍스트 채우기 하살표가 있는데 하살표를 누르면 색깔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보면, 가 해가지고, 까만색 선이 들어있는 그림이 보이시죠? 이거는 지금, 이전에 설정에서 글자색을 까만색을 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클릭하면, 한 번에 까만색이 적용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까만색이 바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쓰고 싶은 색상이, 여기 왼쪽에, 단추에 나와 있다면 굳이 화살표 눌러서 다시 선택할 필요 없이 바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홈탭을 누르시고 글자 크기를 적당히 키워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2를 보니까 똑같이 회색 음영이 들어갔고 까만색 글자에 까만색 테두리 선이 있죠. 이럴 때는 복사를 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하살표의 오른쪽 위에 보시면 조그만 십자가 모양이 나옵니다. 복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아줍니다. 마우스를 먼저 손을 떼시고 컨트롤 키를 나중에 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는 2로 바꾸시고 크기를 줄이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는 조금 더 키워주겠습니다. 비율이 조금 많이 달라서 똑같이 만들려고 하니까 조금 불편해서 하나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위아래 간격이 조금 좁고 좌우 간격이 좀 많이 넓죠? 근데 지금 저희 거는 위아래 간격이 굉장히 좌우 간격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자인 탭에 페이지 설정해 보시면 슬라이드 크기가 화면 슬라이드 쇼 4대3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 비율이 높나지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무자동화 시험에서는 슬라이드 크기를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쓰셔도 전혀 상관없고 조금 더 비슷하게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A4 용지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A4 용지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좌우 간격이 더 넓고 위아래 간격이 조금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A4 용지로 설정해서 작업하겠습니다. 사각형 안에 글자를 적으실 때는 사각형을 클릭하시고 글자를 적어주셔도 됩니다. 근데 사각형 안에 글자를 적으면 위치를 이동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자를 드래그 해줄 건데 글자를 드래그 하실 때는 왼쪽에서 드래그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시작하는 글자의 중간에서 드래그 하시면 정확하게 드래그가 됩니다. 저희들이 왼쪽 정렬일 때 많이 실수하시는 게 반이라는 글자의 왼쪽부터 드래그 하려고 하니까 항상 도형이 움직이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글자를 드래그 하려고 하실때는 첫번째 글자에 중간에 마우스 포인트를 놓으시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i자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반이라는 글자에 중간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정확하게 첫번째 글자부터 블럭이 설정됩니다. 그래서 반이라는 글자에 중간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를 조금 키워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글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왼쪽을 클릭해서 스페이스바로 밀어주시면 위치가 이동되는데 높낮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아래로 조금만 이동시키고 싶을 때 엔터를 치면 다시 이동이 되죠 이때 스페이스바 또 눌러주시고 간격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이제 여기에서 다시 위아래 간격을 조금씩 조정하고 싶다면 위에 영역을 설정해 주시고 글자 크기를 줄여주시면 위아래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글자 크기를 막 조정해가면서 위아래로 움직여서 맞추려니까 좀 많이 귀찮죠. 그래서 글자를 적으실 때 좀 많이 적어야 되고 간격이 편하게 지정되는 곳이 아니다 싶으신 곳에서는 글자를 도형 안에 적지 마시고 사비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사각형 안을 클릭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클릭해서 글자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테두리 선을 잡고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시고 방향키로 상하좌우 움직이면 자유롭게 위치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치실 때 조금이라도 빨리 완성하고 싶으시면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움직이시는게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 통신 방식 밑에 보면 그림자가 설정이 되어있죠. 그래서 그림자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서식 도형 효과 그림자 offset 아래쪽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림자가 흐릿하게 나왔는데 다른 유형 문제에서는 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효과 그림자, 그림자 옵션을 클릭해주시고 투명도를 60%가 되어있는데 0으로 바꾸시면 그림자가 진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 간격이 3으로 되어있는데 조금 키워주시면 그림자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림자의 경계선 끝이 흐릿하게 되어 있는데 흐리게가 4포인트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흐리게를 0으로 맞춰주시면 경계선이 깨끗하게 일직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은 흐릿한 기본값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60 4 그리고 간격은 4 정도로 해주시고 닫기 하겠습니다. 이제 안에 내용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빈 곳을 클릭해주시고 글자를 조금 적어주시고 원하는 위치로 옮기겠습니다. 엔터를 치실때는 그냥 엔터를 치셔도 되고, 시프트 엔터를 치셔도 되는데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우스 오른쪽 글머리 기호에서 글머리 기호를 하나 주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란 글머리 기호가 생겼는데,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글머리 기호가 앞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글머리 기호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글머리 기호가 없을 때는 엔터를 치시나 Shift 엔터를 치시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적으실 때는 점을 실수하시는 분들 많은데 점을 꼭 보시고 안빠뜨리고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대소문자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테두리를 누르고 글자 크기를 조금 키워 주겠습니다 근데 글자 간격이 20에서 24로만 커지기 때문에 22로 바꿔서 엔터를 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22로 바꿔도 엔터를 치지 않으면 글자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엔터를 쳐서 글자 크기를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도형을 넣어 보겠습니다 삽입 도형 타원을 선택해 주시고 시프트 키를 누르면 정확한 정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시프트를 누르지 않으면 타원이 삐딱하게 나오죠 Shift를 누르면 정확한 정원이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마우스 버튼을 먼저 손을 떼시고 Shift키를 나중에 떼겠습니다. 송이라고 적어주시고 숫자 2가 적혀있는 회색이 적용된 i 를 선택해 주시고 홈탭에 서식 복사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송을 클릭해 주시고 테두리를 누른 다음에 글자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시면 직선으로 복사가 됩니다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면 좌우로 흔들어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컨트롤 키만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를떼 버리시면 좌우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를 같이 누르시고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 버튼을 먼저 떼시고 컨트롤 시프트 버튼을 나중에 떼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바꿔주시고 복사하기 위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지금 마우스 모양이 화살표 모양이죠. 흰색 화살표 드래그하시면 사각형이 움직여버립니다. 되돌리기 그래서 이럴 때 드래그를 하시면 안 되고 바깥쪽에 빈 곳에서 드래그해주시면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다 보면 바깥쪽이 선택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원을 하나 클릭하신 다음에 키보드 시프트 키를 누르시고 두 번째 원을 클릭하시면 원두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오른쪽에 원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고쳐 적겠습니다. 방향키로 위치는 이동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삽입, 도형, 원통을 선택해 주시고 위아래로 적당한 크기로 만들겠습니다. 초록색 점을 초록색 점에 가져다 대시면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 아니면 되돌리기에서 위에 서식을 누르시고 회전 왼쪽으로 90도 회전을 하셔도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고 노란색 점을 잡고 원의 모양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송을 클릭해서 홈 탭에 서식 복사 클릭해 주시고 테두리 선을 조금 더 굵게 해 주겠습니다 상단에 삽입 도형 꺾인 연결선을 선택해 주시고 송에 가져다 대시면 빨간 점들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있는 빨간 점을 선택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고 손을 놓으시면 안됩니다.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쭉 옮깁니다. 그럼 연결선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쭉 옮기면 원통에 닿았을 때 원통에 또 빨간 점이 생깁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떼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위치에서 빨간점에 가져다 대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제 놓겠습니다. 그러면 빨간점과 빨간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서식 탭을 눌러서 도형 윤곽선은 검정을 해주시고 두께는 조금 더 굵은 두께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방향키가 있죠. 위쪽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그 다음 꺾인 연결선을 다시 선택해서 순서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드래그해서 여기로 이동한 거랑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한 거랑 하살표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빨간점 원통에서 원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빨간점일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선택해서 홈 탭에 서식 복사 아래쪽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도형 윤곽선 대시를 파선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도형 윤곽선 하살표에서 하살표 스타일 2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에서 원에서 원통으로 드래그 했다면 하살표 스타일 2가 아니라 하살표 스타일 3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원통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2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원을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시키면 되겠죠 근데 저희가 방향키로 이동해보면 알지만 간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키보드의 Alt키가 있습니다. Alt키를 누르신 채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아주 미세하게 마음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동시키고 싶다 할 때는 키보드 Alt를 먼저 누르시고 마우스 버튼으로 원하는 위치만큼 이동시킨 다음에 마우스 버튼을 먼저 떼시고 Alt는 나중에 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기 좋게 딱 붙어 있죠. 삽입, 도형, 꺾인 연결선을 다시 선택해 주시고 빨간 점에서 빨간 점으로 다시 도형, 꺾인 연결선 빨간 점에서 빨간 점으로 그 다음 클릭해 주시고 홈탭에 서식복사 클릭해 주시고 이번에는 파선을 누르시고 서식복사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화살표가 있으면 안되니까 도형 윤곽선 화살표에서 하살표가 없는 하살표 스타일 1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긴 하살표가 있어야 되니까 도형 윤곽선 하살표에서 하살표 스타일 2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방향키 위쪽을 눌러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그 다음 삽입 도형 하살표를 선택해 주시고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하살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방향키로 원하는 위치를 잡아 주시고 하살표를 선택해서 홈탭에 서식 복사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당겨 주시고 방향키로 원하는 위치를 잡아 주겠습니다 만약에 방향키로 움직인게 마음에 안드시면 Alt 키를 누르시면 조금씩 이동이 가능하죠. 그리고 정확하게 직선으로만 움직이고 싶다. 좌우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싶다 하시면 Shift 키를 같이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좌우로만 미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삽입, 도형, 하살표를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가는 하살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하살표를 클릭하시고 홈탭에 서식복사, 클릭,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직선 복사를 하나 더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서식, 회전, 좌우 대칭을 눌러서 방향을 바꿔주시고 클릭해서 하살표로 방향키로 위아래 간격을 조정해 주겠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선이 이 선보다 조금 얇네요. 그래서 Shift키를 눌러서 선들을 4개 클릭해 주시고 두께를 조금만 얇은 두께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삽입, 도형,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데이터 흐름을 적어주시고 송을 클릭해주시고 홈탭에 서식복사 클릭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눌러서 글자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엔터를 쳐서 글자 크기를 맞춰주시고 17로 바꿔 보겠습니다. 엔터 그 다음 방향키로 위치를 조금 옮겨 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클릭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란 조절점을 문제와 똑같이 이동시켜주시고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엔터 쳐서 줄을 바꿔주시고 2번을 선택해주시고 홈탭에 서식복사 클릭하겠습니다. 테두리를 눌러서 글자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누르시고 방향키로 위치를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테두리선을 조금 더 굵게 해주겠습니다. Shift키를 눌러서 다중 선택을 해주시고 두께를 조금 굵게 해주겠습니다. 슬라이드 1번이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단축키들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엑셀이나 엑세스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hift, Alt, Ctrl키의 사용법을 되도록이면 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